어어어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어어어어디야어어어어어어어어야어디어어디야어어야어어어어어어어어기어어어지어어어해어 기절 기절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기절. 가자가자가 어디서 어디서... 차 쪽에, 차두개 겹쳐져 있는데... 아, 뭐야? 아, 씨발, 어떤 습기가 때린 거지? 아, 나 기절시켰는데... 아, <웃음> 기절! 오케이 okay, 하나 또 기절 <웃음> 아까, 아까 살리는또 기절 시켰어 게이드 저 새끼 이제 못살리겠지 또 살려? 살린다 또 <웃음> 살리고 아 잠깐만 저 오른쪽에 230 230 바위 쪽 살렸어? 연막뿌리고 살리나 보다 근데 우리 가야돼 가자 러버. 이거 언제까지 언제 거기, 거기까지 왔냐? 아나 가자 아, 아. 에이 죽으면 안돼 조금 면 안돼 화면 기절? 화면 기절? 화면 기절? 화면 기절? 어디있는데아그 위에 있구나? 예예아 나이스 오. 이겼다. 뛰운다, 뛰운다. 화이팅! 어, 가까이 가, 한명 있다. 저 잡죠? 님 바로 옆에 있음. 싸이가 들고 와요. 어, 잡갔 어, 저기, 저기, 어 잡자. 어 저기, 저기, 앞에 앞기 저기, 저기, 저기, 절기절기절기 저기, 저기, 저기, 나이스! 거기 시체 연막 있을텐데? 아나 엄마 어디갔대나 아까 두개 있었는데? 145 언덕 맞죠? 한대220두대 3득 삼뚝임 기절 골 나이스 아 이쪽에서 안 보였구나 <웃음> 한발 미, 미소음기로 쏘는데? 아야아야그 기절커짐. 왼쪽에, 오른쪽에 쏜다. 왜 이렇게 잘쏴왜 이렇게 잘 써? 헐. 우리 에바임 이거. 개잘쏜면 돼. 주유소 안에 없는데? 기절인데? 한명 기자, 한명 기자. 한명 여기 있어요. 니 밀러로 돌아와 줘요, 돌아와 줘요. 어, 거기 있네. 림님 우리 뒤로 돌아가죠 뒤로요? 여기서 누구 있나 확인해보고 네 거기로 돌아갈 데가 있나? 여기 사..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이쪽 가다보면 여기 올라가요 여기, 여기 어 올라가요 뭐야? 어리한기 아예, 아예 뭐지? 잡은 잡은 잠은 잡은 잡은 잡은 잡은 잡잡잡잡파 님 어떻게 올라갔어요? 님 어떻게 올라갔어요? 올라와야 돼. 올라와야 돼 어떻게 올라가 여기를. 있어요. 맞다, 여기서 아요 어떻게 올라가냐고요? 있어요. 뭐 알려줘. 아대아어디금여아나저댐 아! 네, 네, 네. 얘,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어, 뭐야! 님, 죽음? 아, <웃음> 아, <웃음> <오케이>. <웃음> 아니, 이거 어이없게 죽을 뻔했어. 325원 아, 더계속덕 <웃음> 옥상 오케이. 옥상 옥상 어 내려옴 내려옴 335 기절 문 내렸다 문안 냈다 붙을까요? 아 붙.. 아저 보틀라고 하다가 더 죽음 이거 그냥 사려 차려 어, 어깨 앞에 집들어가자 집. 아, 그니까. 와. 아 근데 여기 창문이 좀 많이 다 떨어져있어가지고 살짝 부사나 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누워있어야 돼. 어, 여기 사람 있다. 한 명. 어! 290, 290. 두명 다. 옥상 두, 옥상에 두 명. 와, 여기 누워있냐? 뭐지? 일단 쟤네 신나게 싸워라. 잡았음 잡았음. 와. 아 수류탄 미친. 음방문문 닫고 있어야 돼. 어떤 놈이냐? 방금 저 죽는 줄 알았다니까? <웃음> 바로 앞에서 쏴졌 근데 이거 조망기임이라 수류탄 안 보이면 안사람서드님 이 누워서 네. 누구랑 싸우는 거야? 그거 밑에 쪽에 애들이야. 그한자핑 찍을게요. 한 됐죠? 아닌가? 앞에 앞에 그냥 바로 앞에 그냥 있어. 있어요. 한 여기 정도에. 그냥 한번 기절해요. 아 씨, 점막이다. 내가 깐 거임 실수로 깐 거임. 아니, 이동해야 돼 저희. 났다. 움직인다 쟤들한명 기절. 피 없어요 여기 뒤에 있음. 네네네 다른데도 있어요. 이집이집이 집에 있어 이집이 집. 그 집에 있다고요? 네 마스크. 폭탄 폭탄 폭탄 폭탄. 나이 층에 폭탄 집니다. 네. 아아나 기절 나 기절. 니미 네, 바로 위 바로 위 바로 위 바로 위. 봐어 니, 이거, 이거, 이거, 어, 걔한 번, 혼자야. 내려올 것 같은데, 아까 걔, 걔 드림. 아까 머리 까네, 내가. 어, 내려왔다, 내려왔다! 아! 어! 쳤어! 와, 아쉽다. <웃음> <웃음> 와. <진짜> 많아서, <웃음>